쑥. 오늘은 쑥, 올 설에는 쑥, 음. 보물이. 쑥 보물이 설기떡. 응, 음, 할 거예요. 보물이가 쑥 보물이 같은 설기떡. 이거 여름에 내가 쑥을 뜯어서 말, 그, 삶아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설에 해먹으려고 이렇게 말, 이게 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꼭 짜서 아주물안 나올 때까지. 그래갖고 이제 콩 삶아야지. 콩 삶는다고? 응. 음. 콩랑 섞어서 해야 되니까. 콩은 많이 넣고 싶으면 많이 삶고. 너무 좀, 조금 많을래나? 이놈을 하자, 좀 냉기고. 콩도 들어가나? 응, 콩 넣으려고 일부러. 아. 물좀 붓고, 물, 콩이 잠길 정도로 좀 넉넉하게. 그냥 찌면은 좀 덜, 좀 섞은 거릴 수가 있으니까 한번 삶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어, 콩을 좀 단맛이 나게 하려면 설탕을 좀 넣어줘야 돼. 설탕을 넣고 삶아야 단맛 나게. 또 넣어. 음, 약간 이거 단 거는 좀 달아야 돼. 요대로 삶아요. 삶는 음. 동안에 찢어. 응. 음. 이게 아무튼 구, 음. 아무튼 물기 없이 꼭 짜야 되게 보실 보실하게. 그리고 이거 찢어야지. 이제 없애. 응? 음? 이제 없애라고. 없애버려. 음. <웃음> 딱. 뭐야, 그거? 아, 또 소리 하나 난다. <웃음> 음. 이 잘게 다게 찢어야 돼, 이렇게. 같이 찢어야겠구만 같이 해이게안 삶은 것 같으면 탈탈탈 탈어갖고 응? 음. 하면 되는데 이건 삶은 거라서 이쌀하 같이 방앗간에 빨려다가 그냥 이렇게 아, 먹 이거 저번 거보다 더안 찢어지네? 음. 더 많이 묻혀서 그런가? 이거는 더 부드럽잖아 되게 보실보실하네 음. 응. 쌀아까냥 같이 빨려다가 그냥 이렇게 쏙막 있는 채로 해서 먹으려고 살게 음. 찢어야돼 뭉치니까 뭉치하고 숙만 뭉쳐 냉기니까 어떻게 빨리 더 잘게 하는 방법이 없나? 갈아 버리면 안 되나 이거? 이콩이랑너으니까 조금 이렇게 반 정도 닫아놓고 해. 불이 너무 센거 아니야? 아니, 좀안 콩, 콩은 너무 원래. 이콩 삼기는 콩은 얼마까지 콩 삼기 힘든지 알아? 너으니까줄려도 넘네. 아 뚜껑 열어놓고 해야겠다. 넘었어. 아. 아 이거 찢다가 판 나겠는데 아 목이야 아유 가위로 성금봉 자르면 안 되겠지? 우리 지어 뜯을 거 없나 이거? 시골에서 옛날에 인절별 먹잖아 응. 다 삶아갖고 이렇게 딱 손으로 이렇게 찢어 그래갖고 숯태다 짜가지고 전국계에다 찌는 거야 이게 중지좀 있는 거는 빼 줄기도 부드러워가지고 뭐 빼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데 부드럽네 위에 꼭지만 따가지고 응. 해가지고 응. 이번 건 너무 부드러운데? 거의 매생이 매생이 느낌인데? <웃음> 너무 부드럽다. 응. 음. 이러니게 좋지. 아우. 아우, 쑥냄새 너무 좋아. 콩을 압력솥에다 찌면 안 돼? 압력솥에다 쪄도 너무. 아, 그래요? 응. 음. 매주 썰때는 음. 된장을좀 풀어놓으면 하나도 안 넘어. 매주 썰때는 청국장이나 감때리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 사주본 사람이 그때 우리보다 네? 우리보다 먹을 것이 많아진다가 하더니 진짜 그런 것 같아. 응. 음. 음. 그랬어요? 응, 음, 그때 그랬어. 그 새끼 삐져갖고 그냥 전화도 안 받는다. <웃음> 사람의 마음에 힘이 있어서 안 좋은 말 들으면 들었는데, 그걸 그대로 계속 생각하면 안될게 그렇게 돼. 안 좋은 게막 사람에도 그런 힘이 있어가지고, 좋은 말 들으면은 좋은 거 계속 생각하니까 좋게 되고, 너무 사주 보는 게막 좋지는 않아요. 나쁜 말딱 들으면은 각인이 돼서. 해운하기가 힘들거든. 와 이거 진짜 끝이 없. 거의. 거의 아 진짜 그냥 조금 조금 와. 하면서 그 몸부름을 하네. 그걸 어? 못 참고. 그래 갖고 뭐를 먹고 살아? 이걸 먹고 살잖아. 응? 아니 다 맛있게 먹으려면 공력이 들어가야지. 금방 뭐 후딱 뭐 뭐. 응? 어? 우물에서 숙님 달라는 거다 똑같은 거야. 다그막그 제가 저빵 하는데 봐봐 얼마나 막 응? 공력을 부려. 그러니까 맛있지. 대충 한번 맛있어. 텔레비도 <웃음> 어? 어제 보니까 고기 볶고 막무 볶고 계속 당근 볶고 계속 볶아. 네, 또 그냥 그렇게. 그 나중 잡채 마지막에 잡채 넣고 볶아. 응. 음, 그 야채 같은 거는 물렁물렁해가지고. 이게 양이 저번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많네. 더 늘려가지고. 쑥이 많이 들어가 맛있어. 맛은 있지. 쑥이 향이 확 나가지고. 아나쑥 향이 너무 좋네. 됐나? 잘잘하게 찢으라고 대충 찍지 봐봐요, 말고 잘잘하게 찍었잖아 봐봐 잘잘하게 안찢으면 찍으면 쑥이 뭉쳐 댕긴대니까 그럼 쑥만 먹을거야? 아니 잘잘하게 했잖아 이상하게 오늘 잔소리가 많네 쑥이 많으니까 잔소리만 많아 <웃음> 나중에는 환경이 안좋아져서 이런것도 이제 먹을게 없어 못 뭐, 먹어 이게 별미다 별미 겨울에 쑥 보물이가 어딨어 응. 엄마가 부지런하니까, 이거. 나중세상 되면 <웃음> 옛날엔 쑥을 이렇게 해 먹었단다, 그고 응. 엄마가 부지런하니까, 있었단다. 여름에 이렇게, 어. 응? 응? 뜯어서 삶아가지고 냉동을 넣어놨다, 겨울에 해 먹지. 이럴 때해 먹어야지, 별미로, 별미가 되는 거야. 손톱이 시큼해져 버렸네. 쑥 물들어가지고. <웃음> 됐어. 응. 됐어. 익었어. 한줌 굽까? 응? 한 줌. 아, 넣어 별로 안 달아. 응. 조금 달아. 그래. 딱 좋지. 껍데기만 조금 달네. 음. 이제 더 졸이면 또 이게 콩이 딱딱해지니까 이 정도 삶아. 콩만 먹어도 맛있네. 음. 아, 콩 너무 맛있다 이거. 에? 너무 맛있어. <웃음> <웃음> 뭘 맛있냐 이렇게? 약간 단 맛이 나니까 맛있겠지 조금. 붓고? 그래도 음. 이게 많아야 맛있는데. 가루는 언제 쪄어 언제 빠왔어요그저께빠왔지한번빠는데 얼마래? 이거? 음. 이게 3,000원 주고 샀어. 3,000원? 음. 로에상관없이 저기 뭐냐? 한말빠는 데는 5,000원인데. 음. 한말안 되니까 3,000원 받더라. 이게 쌀가루 이거 집에서 쌀을 담갔다가 이렇게 하면 부드럽고 음. 더 쫀득거리고 맛있거든. 음. 근데 이거 이거 마트에서 쌀가루 파는 거 있잖아. 음. 그럼 겁나 비싸. 그러게응그거뭐뭐 뭐 차라리 이거 삼천 원 주고 쌀좀 갖다가 빻갖고 하는 게 훨씬 더 맛있고 그러지. 음. 그거 한 봉지에 막 삼천 원서 사천 원서 해 얼마 되지도 않은 거. 물도 많이 먹잖아. 그맛 없어 뻣뻣해 갖고. 그 맛없어, 뻣뻣해갖고. 예. 그거는 쌀을. 그냥 가르는 거야. 음. 그렇게 부드럽지 않고 막 물도 겁나 많이 먹어. 이거는 불린 거라서 물을 많이 안 먹잖아. 음. 이게 다시 이렇게 찢어야지. 이제부콩 넣어. 콩 넣으면 저 나가 다 삶아 볼고 삶아 놓나 그러니까 좀 적어 보이네 응. 이다콩 콩 찾기가 <웃음> 힘들겠는데. <웃음> 아니야 이제 이게 찜은 음. 이제 쌀가락 좀 가라앉잖아. 여기다 뭐 이것도 넣어야 돼. 건포도예요? 건포도. 건포도를 한번 시쳤어. 아몬드, 아몬드는 넣으면 안 되지. 응, 안 돼, 뭐 깡깡이 하고. 찌는데? 깡깡이, 응? 깡깡할래나 응, 이제 여기다가. 마지막에 설탕. 이거는 쌀가루는 방앗간에서 빨대 소금을 넣어줬거든. 응, 그래서 쌀, 설탕만 넣으면 돼. 마지막에 설탕 넣어야지. 처음부터 넣으면 이렇게 설탕이 녹아가지고 기척하니까. 음, 설탕 맞군. 그게 <웃음> 소금인 줄 알았냐? 음? 소금인 줄 알았어? 헷갈리니까 맛을 한번 예. 봐야해 소금 넣으버다면배려본 거야 <웃음> 저번에 뭐 소금 넣자고 따른 거야 소금 그거 다 이거 다 틀려 이게 쑥이 싹 이렇게 뭉쳐지지 말아야 되는데 좀 뭉쳐졌어 예. 쌀깔 한번 먹어봐 응? 당가안 닿으면 설탕 좀더 넣을게 음 쑥이 손톱 사이에 다 들어가가지고 좀 달아야 맛있거든 조금 더 넣을까? 군맛은 안나네 안나지? 응 음. 하나만 더 넣으면 돼 더이상은 끝 찌면 돼요? 음, 콩 많이 보이잖아 그래도 음, 많이 보이네 이제 응 음, 이거 가라앉으면 응 음. 찌면 딱내려앉지잖아 됐어 야 어떻게 이게 이거 이거 실력콘 이거 샀어 어. 이게 좋더라고 어 여기 딱 맞네 5천원이요? 하나에? 응 음. 아니 4천원 줬어 5천원? 딱 맞네 어떻게응아이거 음. 바닥에 구멍에 안 빠지나? 몰라. 좀 빠질 것 같은데. 들어봐, 빠졌 응? 조금 빠졌네. 봐 구멍별로 뽕뽕뽕 응. 나왔네. 아 이거 맛있겠는데? 네? 응? 맛있겠어 이거. 보실 보실 하니. 야 보실 보실 이게 찜은 딱 가라지, 딴쫀답쫀답하지쑥 이렇게 이 덩어리져 갖고. 음. 응. 이렇게 쫙 퍼지 이렇게 쫙 퍼져야 되는데. 햄몇개 얇게 썰어가지고 올려도 맛있겠다. 여기다. 에휴 진짜 마무대랑 뭐 햄이야. 여기는 다른 것 깔까? 새니까. 어? 상관없지 얘는. 얘는. 밑에 떡이 어. 어차피 있으니까. 근데 너무 딱 떡이 너무 눌린 거아니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익으면 다 익어. 쑥에 들어가서 거칠거칠하니까 잘 익어. 저거는 나중에 짜야 되나? 아니, 나다 다 넣을 거야. 와그걸 여기 다 든다고? 응. 음. 깨끗하게 씻은 건포도 뿌리니까 더 이쁘네 <웃음> 그러지 응다 음. 붙어겠지? 그럼 지효아 뭐 니가 뭘 안다고 끌고 어? 그러자 <웃음> 얼른 돌아가네 아니 뭐붕 떠갖고 있 떨어질까봐 네. 눌러줘야지 저떨어지면서몽을몽을하게 들어가겠지 자불 켭니다 음. 맛있게 잘 익어 다오 뭐냐 얘봐 <웃음> 건포도쏙 안들어가 있지? 음. 내가 꼭 눌러야 되는데, 에이, 진짜. 내가 누르는 데는 들어가 있잖아. 그냥 떨어져. 음. 어디? 이렇게 젓가락에다 물 묻혀갖고, 안 붙어, 가루가 안 붙으면 다 익은 거야. 안 붙지? 다 익었어. 오케이, 발이 다 익었네. 불 끄고, 식으면, 해야지. 식었으니까, 이걸 엎어갖고, 팍! 엎어야 되는데, 이렇게. <웃음> 응? 왜안 떨어지지? 떨어졌다. 응. 이게 또, 좋지. 또어떻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하나 남으되게 좋지. 음, 응. 딱 좋네. 그냥 잘라야지. 또 아프고? 아, 응, 어떻게 또 덮어? 응. 못어 덮어. 아 이거, 이거, 앉힐 때 칼집을 넣고 앉혔어야 되는데, 음. 내가 그걸 잊어버렸네. 칼집을 딱, 처음에 앉힐 때 칼집을 딱 넣고 앉혔어야 되는데, 이제 생각난다. 그러면은, 이게 썰기가 편한데. 물을 묻혀야 돼. 붙으니까. 맛있게 생겼지? 음, 맛있어. 음, 하나를 자꾸 뜯어 먹어야 되나? 이제 이게 이제 조금 더 식은 다음에 딱딱 썰어야 돼. 그러면 음, 안 아직 붙어. 뜨거워서 그러지? 응? 아직 뜨거워서. 응안 붙어. 지금은 뜨거우니까 붙은 거야. 백설기 쑥백설기 아니 쑥쑥선기쑥선기 자 내부로 쌓야지아야 응. 응. 응. 응, 지금 쌓야 돼.